저희 가평 현장에 왔구요 한방에 이렇게 숲을 볼수 있게끔 구조를 짰고 이렇게 박공형의 리은자 형태의 집을 짓고 있어요 자 이제 내일 정화조도 심고 제가 이제 이 공구리 칠 면적 20평 조금 더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말뚝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조기 조기 조기 이렇게 박아 놓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니은자 구조로 어 전방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 구도를 짤수 있는데 지금 침실을 이쪽으로 저쪽을 바라보면서 잘수 있는 위치를 잡을까? 이쪽으로 올까? 고민 중인데, 아마 저쪽이 낫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주방이랑 이제 리빙 공간이 되는 거고, 입구는 이제 저렇게 오셔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실 거고, 저쪽에 저희가 캐라반이나 썬룸을 또 이제 할 계획입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네요. 오늘 지금 저희 가평 현장에 왔고요 지금 제가 며칠 못 왔었는데 지금 지붕까지 올리고 있는 현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방에 이렇게 숲을볼수 있게끔 구조를 짰고 이렇게 박공형의 리은자 형태 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입구로 길이 이제 6m 도로라 꽤 넓거든요. 이렇게 이입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한 250평 정도 돼요. 마당이 상당히 넓고 지금 요즘에 뉘자 형태로 집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옆쪽도 이렇게 이제 나중에 펜스를 칠 예정이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전방을 쫙 보실 수 있게 끔 구도를 짰고, 어, 거실은 이렇게 박공 형태로, 아, 밤에다 5 0 정도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방감 있게, 이렇게 전방을 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조리대는 이제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쪽으로는 이제 다락이 올라가요. 다락에서도 여기 전면을 바라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평수는 25평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전방을 딱 바라보실 수 있고 앞에도 잔디나 조경을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 집의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 또 별도의 공간, 이 앞쪽에도 별도의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